이번 겨울의 마지막 영화의 날씨가 될것 같다. 그래서 이참에 동계 캠핑을 나가보자. 불안감에 다시 짐들이 잘 묶였는지 확인한다. 작년 가을부터 많은 걸 준비해놨는데 너무 매서운 추위에 활동을 못했다. 말 그대로 빙하기였다. 오늘이 아니면 동계 캠핑을 준비했던 그동안의 비용과 기대가 모두 허사다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가는 길에 시장을 들러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야 한다 내비가 새로 뚫린 길로 안내해주는데 그닥 달갑지는 않다. 저 앞에 가서는 왕복 2차선 그 도로에 접어들어 오히려 더 늦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역시나 기대는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럴 거면 경충도로로 가는 게 훨씬 나았을 건데 인게 앞에서 거북이 운행하는 차 하나라도 있으면 줄줄이 서행이다. 도착했다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박지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오토캠핑인 줄 알았겠지만 여기부터는 백패킹으로 태세 전환 70m 배낭도 부족한데 백패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패킹하는 거냐? 취사가 금지된 곳이라서 취사 관련 용품은 안 가지고 왔다 누울 자리 를 살펴보자 오늘 밤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내 묘자리 말이다 여기가 좋겠다 아니야 여기가 좋겠다 두 번째로 피칭해보는 텐트 이 텐트는 동계나 우중시 특화되어 스쿼트가 길다. 한여름엔 적합치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계절에 뭘 놀이라니 미친거 아닌가 좋된다 가면 항상 파도가 밀려온다 여긴 한여름엔 보트 소리에 매우 시끄러운 장소다 따라서 야영하기엔 지금이 가장 조용할 시기이며 여름엔 절대 기피할 장소이기도 하다 미리 알아둔 근처의 족발집에 포장 주문하고 찾아갈 생각이었다 오늘은 휴일이란다. 망필이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사온 자체를 먹어야겠는데. 아, 너무 이건 뭐 면이 최악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당면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김치 사먹는 집인데 앞으로는 김치만 사야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게 없는 상황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자리에 누워본다. 아니, 잘 준비를 하면서 열선 담요를 준비하자. 오늘의 생존템이다. USB 전원 방식이라서 보조배터리로 운영하면 된다. 단, 용량은 적어도 2만 이상은 되어야 적당할 듯? 가지고 갔던 배터리는 3만짜리였는데 폰 충전도 하고 30% 정도 남았다. 아침 새벽에 자다 깨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다가 최종적으로 9시쯤에 일어났다. 무릎당뇨만으론 역부족이고 열선조끼도 입었어야 했다. 이제야 주변에 산위에 눈이 쌓여있는 걸 보게 된다. 최근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야외 체감 온도를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다. 냉동 보관되고 있는 오토바이를 보게 된다. 고여있던 물은 얼어있었고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침 먹을거리를 사왔다. 취사에 관한 부분은 배제하고 왔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 같은 게 매우 아쉽다. 어제 먹었던 쓰레기 잡채보다 훨씬 맛있다. 이럴 거면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먹는 게더 좋았을 텐데.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슬쩍 들여다봤는데 잔뜩 얼어있던 게 녹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면서 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취사 야영 다 금지된 구역이다. 작년까지 취사만 금지였는데 언제부터? 음식 준비부터 보온 준비까지 전부 만족스럽지 못했고 뒷끝까지 침찜한 결과를 만든다 망했다